짜잔! 오늘의로 오늘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입었어요. 케이블카 말도 안 돼. 춘이에케이블카 생기다니, 그치이 키치는 이 키치는 이이 키치는 이키이 키치는 이가치는이요 근데, 하늘이 약간, 약간 뿌이긴 해. 먹구름 느낌? 디디딩. <웃음>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 표정이 어땠죠? 잔뜩 뿌리나셨어요? <웃음> 오늘 어쩔 수가 없답니다. 카페 가자. 카페, <웃음> 카페 갑시다. 카페 어디로 가지? Um... 오늘 멋있는 옷한번 보여주세요. 저번에 내가 카메라 안 들고 와가지고. 아쉬워했잖아. <웃음> 어? 바지, 바지. 그때 이거 안 입고 나왔어? 어 응, 그때 청바지. 앞에 왔어요. 예. 실외에서. 여기가 포토존이랍니다. 약간 흔들자. 응. 공포들. 왜? 밤에 아, 거기서 귀신이 앉아서 흔들리고 있을까봐? 아날씨어요상해 맛있겠다. 응. 맛있겠어. 다맛있겠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어 음. 맛있겠다. 음. 맛이맛있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 아섬이랍니다 제가 노을 보기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야, 뭐야? 왜? 나 뭔지 감이 왔어 새똥쌌지 띠로리 <웃음> <짜라란>. 산책하기 진짜 좋아 <웃음> 저 녀석이 <웃음> 노을 주면 진짜 이쁜데 이제 여름이라서 7시2 0분에 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샥 넘겨줘야 돼 그래 이거다! 이쁘다 짜란 사실 이렇게 입고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웃음> 오늘은 뭔가 한껏 꾸며봤어요 그리고 아직 저녁엔 좀 추워서 이렇게 요것까지 짜잔 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짜잔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왔다 예에에에 가만히 돼예에야 영재는 와 진짜 맘에 아 이거 뭐 이거 <웃음> 하루종일 머리 고등어 냄새 와 냄새 진짜 좋다 민물장어링 저희는 영화를 다 봤어요 오늘 그 닥터스트레인지 봤는데 저는 닥스가 제 최애 영웅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 요난 헐크 <웃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영화가 호불호가 갈린다 어, 난 진짜 재밌었어 아 그래? 예,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쇼핑는 쇼트, 틱톡에서. 어. 나 할래? 아. 응. 완전 기억나네. 쌍네 응. 옆에 입을 싸우다가 우리끼리 또 싸우고. <웃음> 근데 그거 진짜 좋아. <웃음> 싸움이 약간 전염되는 느낌? 난 아, 완전. 응. 이게 무슨 상황? <웃음> 뭐, 갑자기 왜우리 이거 찍어 먹어봤어? 아니. 오케이. 궁금해. 지금 한번 먹어볼게. 어때? 맛있어. 맛어 와우, 아싸 비워. 여기 진짜 오고 싶었는데. 와마음에 들어. 모 감사합니다. 아뭘 이렇게 열심히 묻히세요? 아 저기요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야 근데 거기서 와인 따라 마시는 거 상상이 안되는데 너무 웃기다 먹었다 어린이집인가요 혹시? 아 태균아 저기 방 있어 짠아나 그거 내잔이요 내장, 이건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꾸며준 겁나 알록달록한 잔 근데 너무 귀엽다, 대경아 이거. 마음에 들어. 나 너가 뭘 했을지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좋았어. 좋았다. <웃음> 야, 이거 막 떨어져, 어, 근데. 그뭐 떨어져. 짜잔. 오늘의 안주는 브라타 치즈와 과일입니다요. 오늘 기분 진짜 너무 좋아. <웃음> 짜잔!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가요. 안녕. 네모 받는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전병은 하얀색이 그거 아니야? 아닌가그거도정아만야아 음. 어, 그것도 전 오, 이 오, 오, 오, 이보. 오, 이보. 오, 이보. 오, 이 오, 이 먹을 거야? 어느낌 이보. 오, 이보. 오, 이보. 오, 이보. 오, 이보. 오, 이보.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탔어요. <목> 왜? <이렇게> 흔들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 <목> <그렇게 야. 목> <야, 잠깐만. 목> 아, 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거어어아 <목> <목> <되게 목> <진짜. 찐> <목> <웃음> 아좀봐아좀봐 조금 무섭다 사실 무서운 척좀 해봤으면 된다 제가 별 겁쟁이 하나가 있어요 <웃음> 하나도 무섭지 않네 하나도 무섭다고요? 흔들어도 되나요 그럼? 흔들어도 되나요? 흔들어도 되나요? 흔들어여기는못 <웃음> 주무져 <웃음> <웃음> 도착 예 <예이. 웃음> 어떠셨어요? 케이블카 그렇게 타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기요? <웃음> 진짜 저 케이블카 몇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케이블카가 진짜 제일 길었어요 그동안 엄청 길어 진짜 대박 그리고 무진장 무서워요 엄청 네. 높아가지고 막 산으로 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전 대박 재밌었답니다 <웃음> 어. 한 2, 30분 걸렸나? 어. 2, 30분? 그치? 타고 오는데 꽤 걸렸어 어, 근데 진짜 2걸렸다고 그래 한번 오는데 근데 20분이나 걸렸어? 어. 아, 어? 그래. 기록에 다했더니 엄청나구만. 와! 아 근데 오늘 오늘 좀 뿌였다. 이거 미세먼지 엄청 안 좋아. 아, 그래. 흰 거. 아쉬워라. 근데 진짜 날씨 맑은나 오면 여기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와, 여기 위에 스카이워크가 여기 있어요. 오금이 저려. 오금이 저려? 아, 너무 예뻐, 근데. 미쳤다. 오길 너무 잘했는데. 대박, 여기선 잘안 보이네 근데 케이블카 좀좀 따리로 내려가고 있어 <목소리> 짜자잔 오늘 의로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 제가 좋아하는 치마 안녕 데이트하러 갑니다 짜잔, 이렇게 와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i f 스튜디오 이따가 나중에 봐야겠다 이거 짜자잔 새우 괜찮아 감사합니다 토고토토토토토세요자와짜 예일 프레이 이쁘다 만족하시나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새 유행한다는 그 부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부위예요? 무슨 부위야? 요즘 유행하는 부위야 나당 연화를 보러. 왔습니다얍예뻐 재밌겠다. 짜잔. 저 영화를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산책하고 있는데 아까 봄지 도시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 완전 쪼그라들어서 봤어요. 너무 무서워. 어? 아까 이 노래 기억 안 나? 못노는데 <웃음> 아니, 아까 그 노래 있잖아. 어? 아까 너 차에서 나오던 노래. 그게 뭔 노래였지? 저희집에 남자친구가 놀러왔어요 <웃음> 저는 타로를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타로를 볼줄 아셔가지고 타로만 보고서 밖으로 나갈거 t 요 e tarot? 제 m g o g to get t o 엄마가 g o i 예쁘게 찍었어요. the 아, 그래. 어 제발 아, 좀 자연스럽게 좀 해줘. to get the t 줘 네. 3번. 4번. 이 looking at you. i 이 not l o 이 k i n g at you. I'm not looking at you. I'm not 야 o o k i n g at you. I'm not looking at you. I'm n o 이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희 커플티예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티셔츠 오늘 입고 나왔어요. <웃음> 와 이야. 이야. 오늘 구름이 구름만 안꼈으면 저건데. 이야. 뭐 저기 꽃핀 것 봐. 야, 노란 데이지야. 이거 이거 데이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뭔 꽃이야?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어. <웃음> 진짜? 코스모스가 왜 노란색이야? 노란색 코스모스도 있어 가을에 피는 거잖아 코스모스도 봄에 피기도 해이이 <웃음> <모르는> <웃음> <그런 사람. 웃음> 진짜 나 바보만네 이거개 <웃음> 웃겨 <웃음> 야그 너무 이쁜데 무슨 꽃이냐고 이거 코스모스 <웃음> 뭐코스모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니까 봄에 피기도 해진이 이쁘냐고 짠 <웃음> 와, 어, 와, 와, 와, 안돼, 안돼 바안바 안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있어요? 복순도 와, 막걸리. 나 근데 사실 이런 거 진짜 못걸 와, 거든 김포 선 와, 와, 와, 와, 와, 포도래 포도, 포도. 대대포블블루베리 음. 뻥이야 쌀맛 이맛 <웃음> <꿀맛. 웃음> 무슨 맛이야? 근데? 이거 진짜 토끼구름맛이야 토끼 토끼구름맛이야? 토끼가 구름 위에 있으면 뭔가 달콤하잖아 어! 솜사탕 같은 느낌? 어, 아 맛. 진짜? 나 상상도 안돼 <웃음> 예. <예이. 웃음> 좋았다 <웃음> 어, 이거 무슨 느낌이지? 되게 그 국물 같은 그뽀소한 뭔가 막보기 진짜 진짜 맛있라고 진짜 라. 치즈, 김치전. 피자 같아. 와, 아, 완전 감튀 같은 느낌이야 와, 아, 근데. 진짜 바삭바삭해.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와, 오늘 비까지 왔으면 완벽했을 텐데. 음? <웃음>